어 이거 진짜 토마토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토마토 사이에다 둬도걸도 몰라. 오 진짜? 오. 오. 와. 그럼 이걸로 오리온 속일 수 있겠다. 오. 이때 이 말랑이 거래하면서 오리온 속이기로 했는데 드디어 속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짝짝짝짝짝. 아 근데 어떻게 속이지?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오리온 웬만해서 안 속을 것 같고 이제 곧 오리온 올 시간 다 됐는데. 아. 오, 오리온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뻥이야 뻥이 뻥이 뻥 뻥이 뻥야 오우 집에 가면 로블록스 한판 해야지. 엄마가 품 빌려줘야 되는데 안 빌려주겠지? 응 나쁘시야. 뻥야뻥야뻥야 뻥이 뻥야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라고 하고 속이지? 아 일단 토마토 사이에 넣어놓고. 오 토마토 사이에 놓으면 오. 감쪽같아 아 이거 어떻게 속이지? 어떻게 하지? 아이디어 생각 생각 생각 제발 다녀왔습니다 어? 왔다 아깝깝깝 어 뭐해? 라면 먹게? 라면? 아니 너 배고프냐? 음 글쎄 아니 그치 나도 배는 그렇게 안고픈데 제발, 생각나라고! 너, 토마토 주스 안 먹을래? 아니, 별로 맛 없을 것 같아. 그, 그래? 아, 큰일 났네.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전. 오리온, 어? 왜? 나 엄청 신기한 거 발견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엄청 신기한 거 발견했어, 유튜브에서? 그게 뭔데? 토마토를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면 맛이 없고, 수저로 집어 먹으면 꿀맛이야. 에이. 토마토를 수저로 먹으면 맛있다고? 해, 그런 게 어딨어 참.. 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수저 성분이 토마토 안에 있는 성분이랑 만나면서 완전 단맛을 만들게 된대 그래서 토마토 맛을 완전 바꿔놓는데 엄청 맛있게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몰라 우와 진짜? 그게 유튜브 시험으로 나왔다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엄청 신기하지? 우리 집에 토마토 있어? 오, 걸려들었어 있지 엄청 많지 집에 오, 그럼 나수제로 먹어볼래 그래 해보자 키키키키 키이키키어쟁이 아. 토마토 토마토. 어는어 주스 될 거야. 꿀어어는어어어될 거야. 어어는어어랑이될 거야. 어 뭐라고? 마지막 가사가 그 뭐였지? 나는요 춤을 추고야 해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우와 이걸 수저로 먹으면 맛있다 이거지? 어 수저로 먹어야지 우와 우와 이 토마토 근데 왜 이렇게 흐물거려? 아 눈치챌 것 같은데? 와너 축하한다 와 이게 진짜 맛있는 토마토래. 맛있는? 어! 아, 엄마가 그러는데 이게 만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흐물흐물한 토마토가 있대. 그게 엄청 맛있는 토마토인데 어떻게 딱 너가 걸렸냐. 와, 너 진짜 행운아다 행운아. 와, 대박, 부러워. 오, 나 잔머리 장난 아닌 것 같아. 우와, 나 행운아? 넌 정말 럭키보이. 얼마나 맛있었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이게 뭐야? 와. 아! 이게 뭐야? 아, 아 먹으려고 그랬어. 아하, 진짜 웃기다. 아, 뭐야? 아, 어? 이거 말랑이 아니야? 에이. 이거 워터 말랑이 <웃음> 진짜 토마토처럼 생겼다 와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진짜 말랑이네 <웃음> 속았어 속았어 <웃음> 아 속았어 아 뭐야 그럼 이거 진짜 토마토? 아 진짜 아 뭐야 재밌네 이거 오 근데 이거 진짜 토마토 같이 생겼잖아 아 <웃음> 아 재밌네 키키 키키 오비키 그럼 수저로 먹으면 맛있다는 거 거짓말이야 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당연히 거짓말이지 <웃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 <웃음> 우와 진짜 나빠 힝! <웃음> <웃음> 나빠씨야 자 진짜 토마토 먹어 싫 맛없어 이거 벽에 붙는 거야 글쎄 모르겠네 해봐 토마토 말랑이 와. 오, 오. 우와! 괴물처럼 팍 붙었다 떨어진다. 우와, 나도 줘봐. 저조좀해 보자. 우! 야! 오! 우와! 오! 헤, 헤. 완전 재밌어. 오늘 오리온 속이기도? 대! 성공. 아, 이제 보니까 완전 말랑이구만. 내가 왜 속았지? 에이. 빡 거야